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짜잔! 자 이겁니다. 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따라해 볼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 보실까요? 일단 새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미지가 하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뭐 일단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냥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대1 비율로 잘라 줄 거예요 그래서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대1 비율로 일단 먼저 잘라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왼쪽에 배치를 해두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삽입 도형에 가서 직사각형 도형을 쭉 길게 하나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길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회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위에 또 하나 복사를 해줄 건데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을 시켜서 하나 똑같이 복사해주고 크기를 조금만 줄여줄게요 그리고 겹쳐준 뒤에 색상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뭔가 그래프 모양이 나오죠? 자그 다음에는 여기에 화살표 모양 뭐 말풍선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말풍선 모양은 사각형 도형을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도형을 이렇게 그려서 한바퀴 돌려준 다음에 삽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뒤에 두 개를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컨트롤 G를 누른 다음에 선 없음 단색 채우기를 똑같은 파란색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의 말풍선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 앞에 텍스 상자를 따로 삽입을 해볼 거예요. 삽입 텍스 상자 제가 텍스 상자로 한뭐 80%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글꼴 색상은 흰색, 글꼴은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겹쳐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려면 그룹화 시켜주는 게 좋아요. Ctrl G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봤고요 왼쪽 상단에 이 그래프의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색상만 바꿔줄게요 색상은 이 색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따로 적어보겠습니다 굴꼴 굵기는 그냥 나눔 스퀘어체가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해줍니다 컨트롤 G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3개만 더 복사를 해줄게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 한번더 마지막 복사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도형을 만들어주면 시 되고요 자 이렇게 해줬는데 이 간격이 좀안 맞을 수도 있어서 홈탭에 정렬 맞춤 그리고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 제목과 이름만 적으면 되는데요. 제목과 이름은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수정을 해줄 건데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g 그룹 해제를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거 하나하나 바꿔줄거예요 이거는 좀 작게 이거는 길게 그리고 이거는 좀더 작게 그리고 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만큼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엄청나게 정교하지는 않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네 이렇게 그리고 숫자도 이건 한 60% 이건 80% 한 50% 이거는 뭐한 95%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건데 뭐 발표하는게 아니라 제출용이라면 뭐 굳이 애니메이션 안 넣어도 되는데요 만약 발표할거다 싶으실때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 전체 다 파란색 도형만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닦아내기를 눌러줄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게 아닌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로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말풍선 도형도 서서히 띄우기로 해줄게요 근데 재생시간이 너무 길어요 0.3초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 있는 닦아내기도 0.3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순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순서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니메이션 순서를 각자 도형 바로 뒤에 나올 수 있게끔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풍선 도형의 애니메이션을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 다음으로 해주시면 짜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봐볼까요? 눌러볼게요 오! 아주 깔끔하게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따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여러분들 이지상, 이지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세요